클래식카, 데인디카니까올드카 아, 이런 내용으로 출연할 줄은 몰랐어요 애정과 관심을 많이 또라, 그래야 되네 야, 고등수 소위 말하는 똥차 잘 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서 디켓입니다 아,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저희 본점 사장님께서 첫 게스트를 네. 이런 내용으로 출연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오늘은 음향기기 리뷰가 아니죠 짜잔, 여기 있습니다 <웃음> 참 독특해 <웃음> 엄청 꾸몄어요 아니 저도 옛날에 탔었고 네. 20년 전이지만 네. 아버님의 첫 차가 프라이드였다 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 광고가 네. 생각납니다 마트같은 데 가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아저씨들이 계속 한 번씩 쳐다보 아저씨들 기웃기웃해? 네. 이숙차를 처음 봤을 때어 네. 이게 프라이드는 프라이드인데 원래 이런 색깔이 있었나? 막 이랬어 프라이드만 이렇게 리스토어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네. 어,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리스토어가 된 제품을 이제 사서, 어. 이제 그다음부터 저초의 목소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거 원래 차, 원래 되게 쌌던 거 알죠? 네. 어, 500만원 막 이렇게 했었어. 뭐야, 아, 나 리스토어 된 구매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당했구나. 네. <웃음> 되게 비싸게 사는 거지. 이 어, 차는 이제 96년형이고요. 심지어 이제 웨건입니다 이거 레어템인데, 원래 프라이드는 여기서 이렇게 잘려요. 네. 그게 0. 이제 베타는 이렇게 뒤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던이웨건에컨트라 네. 베이스 실린다고. 뒤에 의자 접을 수 있고. 네, 의자 폴딩이 돼서. 이색 색깔은 칠한 거네요? 이게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쪽그 도색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문짝입니다. <웃음> 어? 문짝을 다 뜯어버렸구만. 순정이 오래되면 이 문짝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건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건 다. 그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원래 살린 거고, 네. 어, 이런 거는 다 만든 거죠. 네, 다 좋아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컵홀더가 핵심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볼 때마다 약간 걱정은 돼요. 사고가 난다던가 아... 그래서 짜게 지면 올드카의 불안한 면들은 안전사고에 좀 안전... 취약하다는 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프라이드가 원래 세계 회사의 합작 제품인 아반코드와 코드 아, 네. 기아 맞지다. 기아. 3개 회사가 네. 합작품을 만들어서 플랫폼 자체가 네. 되게 완성도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요이 플랫폼이 10년년을 썼어요. 네. 80, 80년대 말에 처음 프라이드가 출시돼 가지고 네. 지금, 지금 이게 9 6년이 저는 97년형 프라이드 0을 탔었으니까 네. 진짜 잘 만든 차야. 진짜. 이게 렇 문을 닫으면 이 철컥 소리 굉장히 세게 닫아줘야 되는군요 네. <웃음> 이게 되게 차를 가볍게 만드느라고 네. 사실 조금 텅 비긴 했어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고 방음이 잘안돼 네. 그래서 음악을 세게 틀어야돼요 <웃음> 근데 그런 튜닝 하면서 방음 작업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되더라 <웃음> 어차피 차체 자체가 네. 몇 키로 탔어요 제가 샀을 때 20만 이었거든요 어. 지금 제가 네. 한2만5천 정도 탔어요 큰 말썽은 없어? 숱한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차가 한번 퍼졌어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 카센터로 갔어요 진짜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됐어요 돈 많이 들었겠다 어. 모양만 보고 어. 클래식카를 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네. 근데, 클래식카 네. 샀다가 네. 내가 관리를 못하면 어떡하나. 네. 돈이 아니면 많이 깨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비용 같은 거는 괜찮아? 그니 대대적인 수리를 하긴 했어요. 뭐 엔진 보링부터 해서 어. 미션도 다 이제 보링 작업하고 거의 한 70% 정도는 새 거예요. 이걸 사면 되겠다. 부품이 <웃음> <웃음> 생산은 안 되는데 남아있는다 아, 재고들이 있어요. 아. 국산이라서 네, 해외 클래식카는 조금 또 어, 애로사항이 잠깐, 더 있겠죠? 눈썹이라고 하거든요. 음. 고무패킹 같은 것들 이런 거 삭죠? 다. 다 삭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새 걸로 구해다가 음. 직접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 클래식카 오너가 되려면 네. 본인의 노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 이게 수리하고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음. 뭔가 좀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음. 망가져서 이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고쳐서 좀 좋아지면 그 좋아짐에 이제 약간 희열을 느끼니까 아, 공대 감성 변태 같은 그런 느낌. 덕심으로 타는 거죠. 네. 안테나도 아. 이거 올라오나? 그럼. 요 야, 요거 오토다, 요거 <웃음> <이거> 오토. <웃음> 와. 귀여워. 네. 뭐 라디오 들릴일 요새 별로 없긴 하니까. 사실 리모콘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전자 장치라고는 카오디오 어. 정도. <웃음> 어, 손으로 잠그는 거잖아요. 네. 제 저번에 주차장에서 차 열쇠 안에 꽂아놓고 모르고 잠궈가지고. 아 맞아 맞아. 한번 한번 그 열쇠 <웃음> 안에 놓고 내려가지고. 네, 불편함들이 있죠. 다온 음. 거는 바꾼 거 없나? 어휠 휠이 네. 원래 이거 아니지? 제가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네. 깡통일. 어, 완전 깡통일에 네. 그리고 짝도 작고 네. 더 작았어. 네. 휠 바꾸는데 또. 그릴도 각진 그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드 그 카페 같은데 가면 각 그릴들을 구해요 프라이드 외관에서는 이게 순정이고요아 이게 순정이야 네. 색깔만 칠한거야 네, 색깔만 칠한 요게 순정이고 외관은 망가지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릴이나 라이트 같은거는 카페 같은데서 나올 때 스페어로 좀 몇개 사놓은게 있어요 원래 오래된 차를 타면 네. 동네 카센터랑 친해져 터져서 우연히 들렸던 카센터랑 어. 친해져서 지금도 이제 카센터를 글로 다니거든요 카센터 사장님이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선물을 이걸 해주셨어요 <웃음> 스페어 <웃음> 아 어, 스피어 그립 스피어 그립. 이거 구하기 힘들 거라고 아, 지금 흰색 달아 놓으면 진짜 웃기겠다 어, 아. 근데, 근데 생각보다 트렁크 되게 넓어 그 옛날에 이렇게 줄이 있었잖아 열선? 예. 아, 예. 열선이 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작동 안 하는 게 많아지죠 점점, 예. 점점. 와이프는 됩니다. 트렁크가 넓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서울로 작업실 이전할 때 모든 짐을 옮겼어요. 이거 접어보자, 접어보자. 아, 이거 누르고 눌러야 되는 거 땡겨야 되는 거야. 아, 어. 그치, 그치, 땡기는 어, 거야. 땡기는 거 오, 고장났어, 이거. <웃음> 야 고장 났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갔어 고장났다 네. <웃음> 왼쪽, <웃음> 왼쪽만 왼쪽 접을 수 있는 상태네 이렇게 하나씩 고장나는군요 <웃음> 센터가서 고쳐야 되겠 가센터 사장님도 잘 봐주시겠네 접으면, 접으면 꽤 넓네 꽤 진짜 그 콘트라베이스 큰게 실렸다니까요 콘트라베스. 사람들은 콘트라베이스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스키 실릴걸요? 대각선으로 하면 실릴걸요? 대각선으로는 실리겠다 네, 네. 어 대각선으로는 스키가 실릴 정도 그 보드 좀... 보드는 좀 힘들 것 보드 같은데. 힘든가? 위에 루프 네, 루프를 달아서 거기에 이제 보드나 거기에 쇼파를 실어 갖고 가는 걸본 적이 있어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다 까졌어? 색이 다 벗겨졌네? 네네. 누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퉁 쳤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까져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까지더라고요 블랙박스를 바를걸 <웃음> 총 예산으로 하면 그 당시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신차값보다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 예산 안에서는 지금 특별한 말성은 없어요 사실 춘천도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빨리 시끄럽다. 달리면 뭔가 되게 불안해져요 보통은 국도를 이용하거나 <웃음> 역시 <웃음> 뜨거워요 시계. 아 시계요? 시계가 뭐가 귀엽다는 거지? 네. 느낌이잖아. 옛날 느낌이잖아요. 카페 가면 저시계 구하려고 되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난저 폰트, 저 폰트 네. 네. 저, 네. 저 느낌. 그래 실내가 이 점은 좋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네. 아, 콘솔, 예. 많이 콘솔이 네.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개방감이 좀 없는 게난 싫더라. 너무 네, 이렇게 딱선구어 놓는 그런 기분? 그런 소리 없으니까 팔이 오전에 어. 이렇게 딱 걸칠 데가 없구나 어이, 그래서 혼자 타면 괜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나 <웃음> 이런 데서 이제 존경받는 분들은 진짜 온순정인 상태. 아 에. 완전 올순정.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올순정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네. 불편은 해소해가면서 프라이드 카페가 있어요. 이 올드 프라이드만 하는 네, 거야? 에. 올드 프라이드 카페. 그러니까 신형 에. 프라이드는 안 쳐죠? 에. 구형 프라이드의 유저나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 카페 티셔츠는 샀으나 아. 아직 정모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 좀 <웃음> 나가봐. 이 이런 누빔 같은 거는 춘천에서 어. 아는 업체에서 튜닝, 했어요. 업체에서. 네, 튜닝 업체에서 했어요. 아, 어, 요거, 거. 요거. 요게, 요거, 순정이거든요. 아닌데? LED가 들어있는데? LED만? 순정꺼에다가 l e 어, d 전구만. 어, 원래 전구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치, 그 네. 옛날에 노란불 들어오던 전구. 원래는 음. 카우디오도 다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내가 음. 카페를 쓰다가 유닛을 음. 네, 바꿨거든요. 네, 네 블루투스와 시기가 됩니다. CD가 되는 유닛을 찾는데도 힘들었어요 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까? 다행인건 정말 에어컨은 한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수동 에어컨 경차랑 결정적으로 달랐던게 에어컨을 켜고도 잘 달렸어요 <웃음> 경차들은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껐어야 되거든 사람이 이제 남자 4명이서 이 차를 타고 <웃음> 너무 많이 탄네 <웃음> 어. 그리고 정선을 한번 간적 있어요 강원도 정선을 차을 <웃음> 넘는데 50km 이상못올라가는거예요 <웃음> 옆에 계시던 공호부가 제가 원래 안전운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요 네, 어. 저는 엑셀을 풀로 밟고 있었는데 <웃음> 네, 에어컨이 죄입니다. 개기판도올드스쿨 네. 네. 손정 네. 개기판 네. 계속 탈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웃음> 딸이 욕할걸 아, 일단 가지고라도 있어라 같이 올라갈 거랄니까 <웃음> 네. 나중에 정말 돈을 어. 많이 벌게 되면 이 차를 정말 더 오래 탈수 있게 뭐, 엔진 수업이라도 하시려고요? 껍데기만 남기고 다뜯어버실 생각이구나 아, 그렇죠. 또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치면은 좀더 순정으로 남길 걸 그랬어요. 순정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제가 타야 되니까요. 아니, 네. 지금도 사실은 이 바꾼 모양이 예뻐. 네. 지금 이런 뭐 문짝에 네. 이런 뭐 나무 해놓은 것도 네. 예쁘게 잘했고, 대시보드도 네. 원래 이 색깔이 아니지. 네, 도색. 이것도 다 색깔 칠한 거지. 네. 그러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티가 팍팍 나는데, 우리가 네.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순정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일리 카니까 <웃음> 제가 불편하면 오래 못하잖아요. 네. 매일 출퇴근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되게 팍 트여있지 않아요? 그러네. 시야가 이렇게 좀 트여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차들 보면 대부분 대시보드가 약간 곡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올려놓거나 이러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실용적이. 실용적이야. 여기 이렇게 충분히 뭘 네.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네. 있어 편의성 문제는 없겠네요. 여기 블루투스 되고, 핸즈프리 마이크도 달아놨고. <웃음> 통화할 때 이렇게 살짝 내려서. <웃음> <웃음> 마이크 방향성을 위해서 네, 네. 잘안 들린다고 하면 살짝 내려주면어 이제 잘 들린다 <웃음> 앞좌석은 이걸 전동 윈도우로 해주고 네, 뒷좌석은 뒷좌석은 수동이야 돌리는 거잖아 네, 잘 돌리면 자동처럼 돌릴 수 있잖아요 아, 네. 이 의자 조절하는 것도 다 수동이지? 그럼요 그냥 사람 손이 조금 더 가죠 재밌네요 에어컨도 뭐잘 나와요? 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선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여름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카메라 상에서 보기에도 아주 그냥 전면이 시원하게 시원하죠 자외선이 100% 들어오는 <웃음> 네 지금 무릎이 <부르비 웃음> 뜨겁습니다 클래식카는 썬팅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것도 이상해요 아, 그냥 그래서. 투명하게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가끔 이렇게 가다가 프라이드끼리 만날 때가 있어요 <웃음> 오! 그럼 이제 비상등 한 번씩 이렇게 켜주고 <웃음> 비상등 여기 있습니다 비상등, 비상등. 여기 있어요 네. 아나 이거 기억나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차 타가지고 네. 비상등을 킬 일이 있었는데 네. 비상등 어딨지 비상등 어딨지 막참 찾은 거야 <웃음> 비상등 키면서 핸들 꺾다가 잘못하면 손 끼고 어, 손 부러집니다 네. 네, 레그룸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다리가 굉장히 긴데도 <웃음> 진짜 감동한 건 트렁크 공간이 작업실 이전을 프라이드로 딱 해보고 어. 잘 샀다 출장 녹음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아, 출장 녹음 될때 주렁주렁 이렇게 신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그래. 출장 녹음 프로젝트였는데 광암은 역사박물관 거기 안에서 뭔가 녹음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장비를 싣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박물관 안까지 음. 주차를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어. 이 1박 2일 동안 녹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박물관에 전시된 찬인줄 알고 뭐 <웃음> 그 앞에서 다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기념이 <웃음> 기념 사진 <기념사진> 찍어어 <웃음> 다음날 보니까 본넷에 손바닥 자국이 갤로포도 <웃음> <웃음> 있고 뭐 여러 가지들 하시는데 개중에서 프라이드가 가장 좀 경제적인 거 같기는 해요 옆자리 이렇게 타셨을 때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요 불편한점 없어요 전혀 네. 전 괜찮아요 불안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차체에 가볍고 네. 뭐 이런 좀 묵직한 느낌은 없으니까 네. 핸들링이 뭐 휘청휘청 한다던가 뭐 그런정도는 네. 아니어서 탈만한것 네. 뭐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하나 안좋았던게 뭐 브레이크가 좀 안좋았지 않나? 아, ABS 브레이크가 아니거든요 네. 속도를 내고 이런거 보다는 그럼요. 네, 천천히 타고 네. 국도를 이용하고 너무 빨리 내는면도 바퀴 빠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불안감이 없진 않아요 <웃음> <웃음>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클래식카를 타는 걸까? 네, 하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 전자식이 아니라 다 이제 기계식이어서 그쵸. 뭔가 구동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직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조금 쉽게 쉽게 알아가는 재미가 좀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네. 클래식카를 나도 타보고 싶다. 추천할 겁니까? 차가 그거 한 대다라고 하면 비추. 혹시나 고장이 나더라도, 네, 혹시나 고장이 나더라도 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추천한다. 저도 이제 데일리카로 타면서도 취미생활, 취미생활 네. 그런 낙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오. 원래 중고차 사면 수리비용으로 한 2, 300씩 막 깨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네. 그래요? 그냥 그 정도 비용이 이차 가격에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또 그렇게 나쁜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아, 클래식카를 타보려면. 네.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되나? 멘탈을 많이 준비해야 되나? 아,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드나요 그러면? 프라이드에 한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거같아 아, 프라이드는 그 부품값이 안 비쌌어? 진짜 이런 고무패킹 같은 것도 어. 제가 직접 사다가 했는데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다 해서 만 3만원? 싸게 벽히는 건? 네, 부품값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구하기도 쉬운 편인가요? 구하기가 쉽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부품을 못 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카페 회원님들의 도움을 좀 아. 받거나. 그래서 검색을 잘 하거나 하면 불가능한 그 용도들은 아니었고 클래식카의 범위가 이런 네. 프라이드 말고 BMW 클래식카 이런거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 첫차가 어. BMW 95년식이었어요 저제 <웃음> 네. 어렸을 때 저의 드림카가 BMW였거든요 옛날 BMW? 네, 네 옛날에 그럼 각진 모양의 네, 그... 각진 BMW 아, 아, 그래,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커서 정말 그때의 BMW를 사게 된거죠 아, 그때 드림카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그때 연식을 사셨군요 네, 그... 아 어, 근데 그때는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차를 사랑했는데 어. 뭐 하나 고장나면 부품도 다2베이에서막 사야되지 아. 그리고 부품값도 되게 비쌌어요 비싸겠지. 네.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카센터에 가면 아 요걸 좀 구하면 좋겠다 아. 알려주면 이제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이 부품 이름 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우리나라 이제 용어가 용어가 좀 용어가 좀 다르죠. 네. 진짜 맞는 부품인지 구하기도 힘들. 찾기도 힘들고, 다 교체를 해놓으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럴 때 진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해외차들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별로? 그런 분들을꼭 꼬박꼬박 찾아다니면서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도 어느 순간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딜 가도 이 차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웃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의 첫 경험이 프라이드였다 또이차로공임 이 정비하는 거 많이 공부했다 국산차 클래식카를 타는 장점이네요 그건 진짜 진짜 여차하면 부품을 만들어서라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 비용만 있으면 사실 계속 탈 수는 있는 거예요 BMW 같은 경우는 그때도 타다가 이게 언젠가는 이 차를 못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이제 프라이드를 타면서는 그래 돈이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비용을 들일 만큼의 경제력이 생기면 이 차는 계속 탈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죠 이수비 평소에 메이드 인 젊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그렇죠. 분인데. 아, 차도 젊은이가 좋긴 한데. 아, 힘들다. 아, 사랑하지만 힘들게 하는. 아, 질려서 바꿀 일들은 거의 없어요. 아, 질리지 않는다? 네, 아. 아, 질리죠 4, 5년 뒤면 아, 뭔가 디자인이 너무 막 바뀌고 후져보이고 아, 아. 이런 느낌을 이제 들지 않죠. 그렇죠. 맞죠, 맞죠. 네. 차를 하나 사서 오랫동안 내가 가꾸면서 되게 친구처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클래식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국산 클래식카가 나쁘지 않은 음. 선생님것 같습니다. 음. 클래식카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같아요 아. 부품 구하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 맞아. 네.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유지하기 편한 편인 거아요 단점도 네, 수 없이 많아요. 사람이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딸한테 주겠다. 좋은 아빠입니다. <웃음> 이보크를 타던 시절이 있는데요. 예. 네, 네. 어, 고장이 잘났습니다. 그렇죠. 센탈 자주 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럼 정이 떨어져.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주 들르게 되면 네. 정이 떨어지죠. 그런 건좀 싫었어요. 애정과 관심을 많이 쏟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되게 좀 특이하게 바라보는 게 미국 관중인가요? <웃음> 관종이네관종이야 네, 네. 네. 아주 좋은 차를 탈거 아니면. 약간 그 클래식카에 대한 부심? 올드프라이드 카페 팬팅 <웃음> 정모도 안 나가면서. 애기가 조금 더 커서 손이 좀덜 가게 되면꼭 정모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프라이드 색깔 별로 있는데, 와 진짜 웃겨요. 다들 이제 본넷을 열고 정모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카, 올드카, 소위 말하는 똥차. <웃음> 똥차라니요 <똥찬 아니에요. 웃음> 리뷰에 특별히 이제 또 본점 사장님 나와주셔서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재밌네요. 작업실 밖으로도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어 재밌네요 네. 좀 너무... 우리 야외에서 네. 바람 쐬면서 리뷰 찍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